60fps는 1초에 화면이 60번 업데이트 된다는 뜻입니다. 60fps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이를 웹 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열고 런 커맨드를 선택해요. show frame rate per second 러를 검색해서 실행하면 작은 창이 열리거든요. 이곳에 현재 fps가 표시됩니다.